안녕하세요 소하이입니다 드디어 다이어트 3주차 브이로그인데요. 제법 운동이 맛있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땅끄부부나 타바타 영상 보면서 스쿼트 했었는데 레슨 받으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전엔는 앞벅지만 엄청 당겼다면 PT 받으니까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쪽이 말도 못하게 당겨요. 지금 편집 시점은 뱀버즈 계약 종료까지를 들은 시점입니다. 게으른 유튜버 죄송하고요. 요즘 다시 취준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또 퇴사설 풀어드릴 테니 구독 잊지 말아주시라용. <웃음> 저는 이 똥딸, 똥똥한 딸기맛 우유 먹을 거고요. 당류가 27%예요. PT쌤이 사실 이런 당류가 되게 안 좋다고 했는데 어, 단백질이 11g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튀김이랑 당류는 거의 안 먹고 있는데 오랜만에 달달한 딸기 우유 먹으니까 진짜 눈이 번쩍 도이고 두뇌 회전이 엄청 빨라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저녁은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미, 구운 가지, 그리고 닭가슴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계란 먹을 거예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의 대부분은 자기개발과 퇴사 관련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에 여러 상황으로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반년 동안 제 몸이 많이 망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나 자신을 위해 정말 중요했던 것을 놓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던 내 만족이 최우선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만족하려면 첫 번째, 이쁜 얼굴과 몸이에요. 좀 웃기죠. 근데 저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제 인생의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관리를 했지만 채널명의 적시 다이어터라는 부제를 붙일 만큼 술 없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원하는 만큼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고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회사 관련된 저의 만족은 영상 뒷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바사사 <웃음> 뭔가 살안 찌는 거잖아. 운동하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업로드하고 있어요. 어떤 운동했는지 기록하고 느낀 점이나 소통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올리니까 궁금하시면 쏘하이 다이어트 계정으로 놀러오세요 야채 <놀람> 드시나요? 네. 네. 치킨이요. <놀람> <진짜> 다 <있다. 놀람> 일을 못하면 너무 음. 맛있다. 소이야 또 잘하고 있어? 어, 그냥 바이파 하고 있어. 오늘 운동하고 와. 오.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두부면에 닭가슴살이랑 크림 로제 소스를 버무려 보았습니다. 음. 아! 그건 음. 아 여러분 저 미쳤나봐요 이거 컵누들까지 진짜 싹다 먹었어요 지금 약간 폭식을 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과 우루과이가 축구하는 날이거든요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갈 거예요. 제가 PT쌤한테 맥주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클라우드 라이트인가? 그거 추천받았었어요. 그래서 하, 맥주 보면서 영화 볼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2대1로 이길 것 같아요. 과연 맞을 수 있을까? 카슬라이트 지금은 8시이고 필라테스에 왔어요. 안녕. 팔 어떡하냐. 오늘도 이렇게 다리를 풀어줍니다. 호호.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것을 이어가 보자면 마지막으로 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타협하지 않고 제가 만족스러운 회사를 가는 것입니다. 퇴사한 지한 달이 되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두세 차례 있었어요. 저는 타협하지 않고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 기간을 정해두고 한번 부딪혀보려고요 그리고 프로 이직러로서 이 방법 되게 추천드립니다. 아무 걱정이 없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제 강점 중 하나는 또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성공을 찾으러 이제 또 가보려고요. 물론 다이어트도 성공하고요.